꼬들빼기 꼬들, 꼬들빼기 2단 이거 한단에 얼마인지 아냐 5천 원이야 알았어 <웃음> 이게 꼬들빼기 좋긴 좋아 이게 이파리가 좀 길고 그래서 좋긴 좋은데 가격이 좀 세네 끝에는 잘라 불고 여기 좀 깨끗하게 따듬어서 쪽파하고 담아놓으면 가을에 맛있지 뭔 소리야? 아 깜짝이야. 왜 멱장 한옥 뜯어버렸네. <웃음> 뭐야? 아씨. 놀래가지고. <웃음> 아, 내가 팔, 내가 더 놀랐네. 이빨이 멱장 한옥 뜯어버렸네. 음, 놀래서? 음. 응, 놀래서. 응. 이게 딱한 접시인가? 한 접시예요, 딱. 한 접시? 응. 어. 야 이게 한 접시 죽으면 얼마 없잖아. 한 접시만 되면 아무리든다고. 이게 이게 싱싱네그래도 음, 잘못 음. 안 싱싱한 거는. 이파리가 음. 막다 떨어져 버려. 음. 아이고 다 따듬었어라인. 깨끗이 썼어. 음. 바로 담그는 거예요? 아니게. 저리물을 아, 빼야 돼. 아 습물을 빼야는. 음 이게 쓰거든. 음. 담가놔야 되나 조금? 음. 나는 바로 묻히는 줄 알았네. 떠서 못 먹어, 과음하지 마. 맹물로 이게 이거를 쓴 물을 빼야 된다고. 이거 충분히 부어갖고 먼저 이쪽에서 꼭 눌러놨다가 하루에 어? 한 서너 번 물을 갈아줘야 돼. 음. 쓴 물을 빼줘야 되니까. 오래 걸리네. 응. 어떤 사람들은 더 오래 하더라고 음. 근데. 이거, 이거 구멍. 어디? 이게 실온에다 나눴다가 하루에 서너 번씩. 물을 갈아준 다음에 하루 지나서 담을 거야. 쓴내 물에서. 쓴내? 쓴 냄새 나 그래서. 쓴 냄새. 쓴 물이 우러나니까. 그래서 버려. 응. 이거를 쪽 담아서 물이 빨가잖아 물이 빨리 다시 물을 부어. 한삼여번 하루에 한삼여번물갈아준 40, 다음에. 하루 지난 다음에 담으면 돼. 아, 쓴내라네. 쓴내라지? 예, 응. 음. 늘라니까. 연한 소금물을 하면은 이게 이파리가 누려지는데 그냥 맹물하니까 안누려지는 거야. 파리가 깼잖아. 음. 음. 응. 이거 두 번, 두 번째야. 한 번만 더 갈아들어 담을 거야. 됐어. 하루가 지나고, 뿌리에 물을 3번 정도 갈아줬어요. 한 2번 쳐줘야 돼. 어떤 거는 뿌리가 너무 꺾어져가지고 안 좋은 게좀어때좀 연한 거를 사야 돼. 오들빼기면안 되니까 배 반개만 넣죠. 넣, 넣고. 양파 조그만 거한 개. 액젓 반 개만 넣고. 싱거운 물 있다가 더 넣어야지. 여기 마늘 깨소금 넣고. 설탕도 한 숟가락 넣고. 고춧가루는 적당히. 음. 찹쌀 풀. 한 국자 정도 넣으면 되겠네 두 국자인데? 이게 조그만거잖아 이건 국자 아니야 그래서 국자를 하나 하면 돼 고춧가루는 좀더 더 넣어야 되겠네 허연해 육즙이 <놀람> 아까 100, 100ml 들어갔는데 100ml 더 넣어야 되겠어 싱거워 쪽파 한 움큼 쪽파고 마, 쪽파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 먼저 쪽파를 좀 숨어 죽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버물러 가지고 음, 고추를 갈아서 담다가 그냥 고춧가루만 흘러가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게 비벼 놓으면 땡이에요? 응 음. 뭐가 없네 음. 김치 담그거다 똑같아 아, 어, 와, 눈 매워 응, 눈 매워 부채질 해줄까, 부채질? 여기 갖고 다물었다 먹으면 되는 거야 옷을 편나 먹어볼까? 됐어 됐어? 응안써다다 음. 우러났네 쓴맛이야 음. 요새 요새 꼬들빼기 먹는 철이에요 꼬들빼기나 먹고, 파도 먹고, 그러면, 응? 더 맛이 좋으니까. 꼬들빼기는 보이지도 않지. 음. 파만 보이지. 어. 아직 파가 숨이 안 죽어서 그래. 와, 눈매워. 와. 꼬들빼기다니까, 꼬들빼기. 국물이 이게 좀 있어야 되니까 내가 물을 조금 부숴갖고 어, 김치 담은 그래서좀 헹궜어요. 국물에 이렇게 좀 잠겨야 돼. 그래야지 음식이 변질 안 되고 맛있어요. 더. 고춧가루만 보이냐? 음. <웃음> 고춧가루만 보이시죠.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맛있겠네. 음, 이렇게 해서 꼬들빼기 요새 가을에. 이게 담으면 또 요때 좀 맛있게 먹으려고 담았네요